입니다. 자, 지점별 매출 현황 워크시트에서 자 워크시트 세개 중에 지점별 매출 현황으로 왔습니다. 자, 이 워크시트에서 매출이 자 문제 확인 잘 이해하세요. 매출이 자 매출은 F 열에 있습니다. 여기 매출이 있습니다. 매출이 목표 매출보다 크거나 자, 어, 목표 매출보다 크거나 매출평균보다 크면 예 라고 표시하는 수식을 작성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니오를 표시하십시오 자 우리 워크시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워크시트를 조금 더 키워서 봤더니 자 여기 목표 매출이 있네요 그쵸 자 여기 매출이 있구요 자 여기 작업 사회 자 제가 지금 블록 설정하는 이 매출은 자 F 열에 있는 매출이 되겠고요. 자 목표 매출은 어디 있는 겁니까? 자 여기 L 열사 L 열 사행에 있는 게 목표 매출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매출이 자 전미선의 매출 값이 목표 매출보다 크거나라고 되어있고요. 크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평균 보다 크면 자 매출평균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요 없네 매출평균은 뭡니까 자이 FL에 있는 전체 매출의 평균이 되겠죠 그게 매출평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확인하세요 자 매출은 뭐라고요 매출은 F 열에 있는 각 담당자들의 매출 값이에요. 자 그러면 목표 매출은 뭡니까? 목표 매출은 자 L 열 사행에 있잖아, 그렇죠? 자그 다음에 매출 평균은 뭐예요? 매출 평균, 매출 평균, 예. 자 모든 담당자들 매출의 평균 값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없다고 없잖아 자 그럼 매출 평균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다 한번 하나 계산해 볼게요 자 매출 평균 어떻게 계산해요 평균값을 평균 구하는 함수가 뭐였죠 자 에버러지 함수입니다 그렇죠 평균값을 구하는 함수 가로 열고 자 범위 선택하면 되겠지 자 전미선의 매출 fr5행부터 자 황윤상의 매출 값까지 자 범위가 어떻게 잡힙니까 FL5행 부터 FL35행 까지 잡힙니다 자 그리고 가로 함수를 끝내게 되면 자 매출의 평균값 3667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전미선의 이 매출 값이 목표 매출보다 크거나 자 크거나 이 빨간색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빨간색 매출 평균보다 크면 얘보다 크면 조건이 있네요. 자, 목표 매출보다 크거나 매출 평균보다 크면 아하. 여기까지가 하나의 큰 조건입니다. 자, 이 조건에 만족하면 예라고 출력하는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아니요라고 출력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조건에 보면 조건 안에 또 다른 조건이 있는 거예요. 목표 매출보다 크거나 매출 평균보다 크면 이두 가지를 다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크거나로 묶이게 되면 우리는 자 논리함수 중에 논리함수 중에 자 o 와 함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AND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자, 오함수는, 자, 우리가 문장으로 풀어 쓰게 되면, 뭐, 또는, 문장이 또는으로, 여, 자, 문장이 연결되어 있거나, 뭐, 뭐, 하거나,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자, 연결이 되면, 오함수를 쓰게, 쓰게 되고요 end 함수는 그리고, 뭐, 이면서, 이런 문장으로 연결되면, 대부분 n d 에요 그래서 end 함수는 그, 인수가 모두 참일 때만 결과 값이 참으로 참으로 출력한 함수가 있는 함수였고, 오함수는, 자, 예보다 크거나 또는 예보다 외 크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결과 값이 추루로, 추루 트루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함수가 오함수인데, 자, 전미전의 매출이 음. 전미선의 매출이 뭐보다 크면 평, 매, 목표 매출보다 크거나 자, 목표 매출은 여기 있습니다 얘보다 크거나 그쵸? 자 그리고 두번째 인수에 자, 전미선의 매출이 매출평균보다 크면 매출평균은 어디있습니까? 여기 구해놨잖아 그쵸? 자 이게 5함수라고요 즉, 전미선의 FR 우행은 전미선의 매출 값입니다. FR 우행. 자, 이 값이 이 값이 목표 매출보다 크다. FR 우행이 전미선의 매출이 매출 평균보다 크다. 자, 그런데 오함수로 묶였기 때문에 얘는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만족해도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만족해도 뭐라고 표시해라 얘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오라고 출력해라 자 이것을 엔터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false 라고 출력되네요 보세요 전미선의 매출은 2300 입니다 자이 매출 값이 목표 매출보다 큽니까 작잖아 false야 자 전미선의 매출이 매출 평균값보다 크나요 작습니다 그래서 f a l s e 예요 오함수에 의해서 여기 나타나는 값은 false 가 되겠죠 펄스가 되겠죠. 자, 우리 오함수 간단하게 형식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오와. 자, a열 삼행이 b열 삼행과 같다. c열 삼행이 d열 삼행과 같다. 자, 예를 들어서 오함수는 자,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그리고 그 이상 인수를 늘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 A열 삼행과 B열 삼행이 같냐? 또는 C열 삼행과 D열 삼행이 같냐? 자, 이두 개가, 두 개의 조건이 모두 참일 때도 오아함수는 결과 값이 참이 되는 거고, 이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 값이 참으로 나타내는 논리함수가 바로 오아함수라고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처럼 얘가 이제 첫 번째 인수, 얘가 두 번째 인수인데, 첫 번째 인수가 만족을 하고 참이고 두 번째 인수가 거시, 거짓이라 하더라도 오함수는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참이기 때문에 결과 값이 트루 값으로 출력이 된다고요. 반면에 두개다 아, False면 두개다 트루가 아니라 두개다 참이 아니고 거짓이면 오함수의 출력 값은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false라고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자, 매출이 목표 매출보다 크거나 평균 매출보다 크면, 자, 여기까지 우리를 뭐를 쓴다? 여기까지 오 함수를 쓰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좀 복잡하네요. 목표 매출보다 크거나 매출 평균보다 크면 오 함수. 아, 여기 이거 하나 더 써야 되겠네. 매출평균은 뭐라고요 에버러지 함수입니다 에버러지 함수를 가지고 매출평균을 우리가 계산한 거야 음. 자 그런데 문제에 매출평균을 어떤 특정 셀에다가 만들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실제 문제를 푸실 때는 자 매출평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되시고요 여러분들 수식에다 가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예 라고 출력하시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를 출력해라 아니요 라고 출력하십시오 자 이것을 처리해 줄수 있는 함수가 어떤 함수가 있을까요 자 조건이 있고요그 조건에 만족하면 예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아니요 무슨 함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 자 우리 논리함수 중에 자 논리함수 중에 자 if 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if 함수는요 조건을 만족했을 때자참 이라고 출력하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false 값을 출력하는 자 함수인데 자 기본적인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열 삼행 값이 80점 이상이면 이 조건에 맞으면 합격이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출력해라. 자, 이러한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바로 i f 함수입니다자 다시 자 여기가 조건부분이고요. 이 조건에 맞았을 때 출력되는 인수가 두번째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출력되는 인수가 세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조건이라고요. A열 3행 셀에 80점보다 높으면 합격이라고 출력할 거고, 80점보다 낮으면 불합격이다 출력할 거예요. 자 한번 직접 해볼까요? 자 여기 K열 10행에 80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if 함수, if 함수. 자이 K열 10행 셀이 K열 10행 셀이 80점 보다 크면 자 합격 이라고 출력할 거고요 80점 보다 작으면 불합격 이라고 출력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수식에서 문자를 입력할 때는 항상 자이중쌈표 이렇게 붙이셔야 됩니다 자 if 함수 자 여기가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즉 k-10 행셀이 80점 보다 크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 이라고 출력할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합격 이라고 출력한다고요 자이 상태에서 엔터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 치게 되면 네 합격 이라고 출력 이 됩니다 자 여기 79점 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그러면 합격 인가요 불합격 인가요 네, 불합격이 되겠죠 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얘가 큰 조건이고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얘라고 출력하는 거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아니오라고 출력하는 거구나.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음. 자 if 함수 if 바로 열고 자 얘가 조건입니다. 그렇죠? 얘가 조건이고요. 어,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뭐라고 출력한다고? 자, 예 라고 출력한다고 예. 예 라고 출력할 거고요 이 앞에 있는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뭐라고? 아니요 라고 출력한다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얘가 조건이고요 조건에 만족했을 때 출력되는 값 조건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아니요 자, 그런데 이 조건에는 함수가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오 함수와 에버러지 함수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여기 이것들은 원래 없었던 데이터죠? 다 지웠습니다. 자, 우리 직접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if 함수 씁니다. 자, if, if 함수, 가루 열고, 자, 로지컬 테스트 처음에 나오죠? 자, 여기가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value if true. 조건에 맞았을 때 출력되는 트루 값. 조건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출력되는 폴스 값. 세 번째 인수 돼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인수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목표 매출보다 크거나 매출 평균보다 크면 얘가 조건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떤 함수로 묶은다고요? 자, 오 함수로 묶습니다오 함수로 묶어서 오 함수로 묶어서 자, 매출이 매출이 뭐보다 크거나 매출 목표보다 크거나 또는 뭐가 있어요 자 매출이 매출이 뭐 보다 크다구요 뭐 보다 크다 네. 매출 평균보다 크다 에버러지 자 f 열5행 부터 f 35행 까지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5함수 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바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f 함수의 조건이 되는거지 하나 더 닫아야 되겠네요 자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출력되는 값이 뭐라고요 자, 예 라고 출력하고요 조건에 만족하지 못할 때 출력되는 값은 뭐라고 아니요 라고 출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포함수가 끝난 겁니다 자 엔터 한번 쳐볼까요 아니요 라고 출력 됐네요 이유는 뭡니까 자 매출이 목표 매출보다 작잖아 그쵸 그리고 이 매출이 목표 평균값보다 아까 작았잖아요 그래서 오하함수에서 오하함수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값이 뭐예요 아니오 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니오 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자쭉 자동체기 옵션에 의해서 결과값을 내렸습니다 어, 다얘라고 나오네요 맞는 건가요 여러분 맞으세요 자, 자동차기 옵션으로 내렸는데 다 예라고 출력됐습니다. 자, 우리 수식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수식 표시에 가시게 되면, 자 여기 수식이 확인됩니다. 확인됐습니다. 다 예라고 출력됐어요. 왜 예라고 출력됐을까? 자, 여기 오함수에 의해서, 오함수에 의해서, 어, 자 우리 좀더 크게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자, 정준수의 매출은 F열 6행이 맞습니다. 여기 F열 6행 맞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매출의 목표가 아까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잖아. L열, L열 4행이잖아요. 근데 L열 여기 5행, 어, L열 3행이잖아. 근데 이게 L열 4행으로 되어 있네? 그쵸? 아, 뭐예요? 상대 참조를, 3대 상대, 상대 참조인 상태에서 자동채우기 옵션을 했더니 참조하는 주소가 증가가 된거죠 그쵸 그렇죠? 증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를 참조해야 되는데 그 밑에 참조하게끔 돼 있잖아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여기는 L15행 L16행 L17행 빈 공간을 참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자, 에, 항상 이 참조해야 되는 목표 매출의 참조 주소는 고정시켜놔야 되겠지. 자, 고정시키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고정시키려면 범위 선택하고 F4번을 누르시게 되면 자, 절대 참조로 바뀝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에버러지 함수 보세요. 에버러지 함수, F15행부터 F135행까지 평균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F15행부터 F135행까지. 그쵸? 자, 그 밑에 보시면 fl6행 부터 fl36행 까지 돼 있어 맞나요 자매 36행은 뭐예요 빈셀 인데 아 여기도 상대 참조인 상태에서 자동채우기 옵션을 했기 때문에 참조되는 셀의 주소가 증가가 됐죠 아 여기도 증가하면 안되는 겁니다 평균값은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l5행 부터 fl35행 까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잖아 아 여기도 절대참조로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이 상태에서 밑에 자동채기 옵션으로 쭉 내렸을 때 자동채기 옵션을 쭉 내렸을 때자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절대참조는 변하지가 않고 상대참조 주소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결과값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지금 우리 네번째 자 네번째 작업사는 자 우리 함수가 여러개 중첩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if 라고 하는 논리함수 그리고 oa 라고 하는 논리함수 그리고 예, 평균값을 구하는 수학함수가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수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요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풀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작성해 보시면서 꼭 습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